안녕하세요. 이병골파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골프가 잘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왕은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카카오프렌즈 한남 직영점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정말 최고의 촬영이 가능한 엄청나게 큰 스튜디오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 야, 더 좋은 데 가서 찍더라 자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 가입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그런 깊이 있는 내용 배우실 수 있는 거다 아시죠?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유왕이 또 라인 이유. 뭐 사실 보면 옥선생도 있고 방법왕도 있고 이유왕도 있고 각가지 왕 시리즈로 뭐 본인이 왕놀이 해요. 그런데 그 처음에 또 방보방 찍다 보니까 이또 라인 맞추려다 보니까 또 왕자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유 왕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되죠 어 저는 제가 스스로가 저는 또라이 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그런 캐릭터를 가졌다 라는 느낌이 좋은데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죠 근데 뭐 비즈니스 적으로 시도는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컨텐츠를 찍을 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해야 돼 일단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건 이제 밖에 나가서 그 영상 골프 치는 모습을 찍으면서 막 재미있게 하는 모습은 좀제 컨셉이랑은 아직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난해에는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도 이 각가지 촬영 기술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께도 재미있는 영상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가령 이 유튜브라는 채널이 있기 전에는 저는 그야말로 이 채널에 그냥 하나의 역할자, 배역만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었죠. 그런데 이 너튜브, 유튜브가 생기면서 각가지 시도를 다 해볼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할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배역 다 맡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속에 품고 있던 모든 골프 이론,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론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시작을 했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이유왕을 제 하고 있지만 최근에 또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슬로우왕이에요. 근데 이 슬로우 왕도 앞으로 또 되게 센세이션하게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게 될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모든 스윙의 형태를 갖다가 이 슬로우 형태를 풀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세히 볼수 있는 그런 영상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컨텐츠에 있어서는 이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매너 왕이라든지 규칙 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골프를 미치도록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라이인 이유는. 골프에 미쳐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골프 생각만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 골프에 관련된 일을 할때 가장 행복하고 어찌 보면 뭐일 중독이라고 하는 어,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도 항상 긍정적으로 봐주시고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 영상마다 보면 싫어요가 적게는 두개 많게는 다섯 개 정도 눌려요. 그러면 이제 저를 응원해주신 분이 싫어요 먹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야 건강한 채널입니다. 그 무슨 뭐 어, 만장일치로 좋아요 누르면 그게 무슨 건강한 채널입니까? 그러니까 어 좋아요와 싫어요를 적극적으로 좀 표시를 해 주십시오. 뭐, 좋아요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스튜디오를 좀 약간 떠나봤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곳으로 와 봤는데 아, 이곳은 그 한나무골이 좀 지나서 위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카카오 프렌즈 스크린이라는 곳인데, 어, 굉장히 최고급 시설로 지금 이렇게 어,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일반 스크린 골프 사이즈 두 배, 그리고 위쪽에 조명도 하나, 둘, 셋, 넷, 한 거의 열몇 개의 조명이 딱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여러분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답글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반영을 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러한 이유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오늘은 가볍게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재미있는 이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 골프학교 OK스윙골프 OK 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